집중해. 쿨톤문을 뭐해 이거 안 사고. 봄봄봄봄 봄봄 봄이 왔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짐멋대로인데 입술 크지같네 삐아 새로운 립이 나왔는데. 어! 미끄러웠어 죄송해요. 삐아 새로운 립이 나왔는데 누가. 어 왜? 누가 봐도 봄 스프링 스프링이잖아요. 요런 컬러 제가 디립다 안 어울리는데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삐아 네버다이 틴트 2는요. 11,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웜컬러 두 가지 쿨컬러 두 가지. 네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아주 우리 삐아 선생님들 우리 쿨톤 웜톤 서운하지 않게 둘둘 2대2로 웜쿨. 웜쿨 분들 둘다 입장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뭔지 팁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똥똥한 팁인데 끝으로 갈수록 날카게 돼 있어서 립 라인 따기 굉장히 좋은 팁이었어요. 틴트 향기는 삐아 틴트에서 나는 그 특유의 달달한 냄새인데꽃 냄새랑 달달한 냄새를 믹스해 놓은 그런 느낌? 어, 그래요. 웬디로 웜톤이 먼저가 아니라 쿨톤이 먼저예요, 우리 쿨톤 분들! 집중해. 06번, 난 무조건 직진다. 직진파 발라볼게요. 남잔 직진이지. 어우, 매끈해. 헉, 어머, 얼굴에 진달래꽃이 피었네. 네버다이 틴트는 처음 발라보는데 질감이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같은 느낌인데 더 가벼워요. 벨벳티한 느낌인데 입술이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파우더, 촉촉한 파우더가 샥 달라붙는 느낌? 얇은데 발색력도 좋아요.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서 빈틈없이 컬러가 쫙 눌러붙었어요. 요거 바르니까 입술에 꽃잎이 팍 물들어가지고 핑키핑키한 느낌으로 얼굴이 확 밝아졌는데 피부가 그지같네? 푸시아 핑크 컬러에 살짝 퍼플기가 쫙 조금 끔 조금 들어갔는데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핑크 컬러에 퍼플기 조금. 여러분들과 난 운명인가? 우리 운명인 거 맞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저랑 인연이잖아요. 인연 운명파 발라볼게요. 음 이거 이쁘다. 음! 굉장히 굉장히 여리여리 청순 가련 느낌인데 청순 가련 청순 가련 새춘 한손에자 새저 나 귀찮 나 청순하죠 쿨톤 문을 뭐해 이거 안 사고 운명파 당장 사 삐아 나랑 운명인가 혹시 얘는 살짝 획 회... 특히 흰 들어간 뉴트럴한 핑크 컬러인데 딸기우유 립 컬러인데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렉쿨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쁜 청순한 쿨톤 핑크 컬러인데 쿨톤 분들 솔직히 운명 파는 구매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데스티니 You are my destiny 운파 자자자 자, 이제 쿨톤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웜톤 친구들 소리 지를 준비되셨나요? 난 금사빠야 08번 금사파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이 금사파 발라볼게요 웜톤이들 집중하세요 음 애기 애기 오렌지 느낌인데 오렌지에 베이지와 흰기를 가득 넣어가지고 청순하게끔 운명파가 쿨톤 베이스로 추천하고 싶은 컬러였다면 이 금사파 컬러는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 쓰기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약간 MLBB스러운 느낌인데 코랄 느낌도 같이 돼있는 금사파 어, 오늘의 마지막 컬러입니다. 여러분들, 즉흥파, 즉흥 연주곡, 어, 살짝 다홍이다 다음, 다홍. 다음. 파 컬러는요. 장미 로즈, 장미 로즈 컬러의 흰기와 다홍빛을 섞어가지고 샥 만들어낸 코랄, 로즈 코랄, 로즈 흰기 코랄 느낌인데 다홍도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컬러를 예쁘게 만들어주셨네. 이 컬러는 봄 원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랄코랄한 느낌으로 메이크업하시고 즉흥파 슉 발라주시면 인간봄! 봄봄 봄봄 봄이 왔어요. 뿌링스프링이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웜쿨 네 가지 컬러 모두 다 입술 발색 보여드렸는데요. 딱 봄을 맞이해서 봄봄한 그런 뽀용뽀용한 컬러들만 나와있어서 강렬한 컬러, 우리 레드 강렬한 컬러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컬러였지만 평소에 이런 컬러 좋아하셨던 분들은 삐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큰 장점은 정말 정말 가볍고 질감이 좋은데 컬러 발색도 짱짱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늘 틴트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